이 마이너스 한 달째인데, 우리 도와준 이 부장님과 함께 사전 답사 왔습니다. 아, 요 공간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 나중에 한달 뒤에 여러분들뵐것 같습니다. 아, 사전 답사를 끝냈습니다. 아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하는게 조금 아쉽지만 다음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 타잔 토크콘서트 1부 추첨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총 91분 네, 신청해주셨고요명단 읽어드릴게요 추첨은 <웃음> 제가 씻어놓은 일주일 전부터 쓰려고 씻어놓은 프로틴 통에 넣어서 안에 뭐 끼거나 빠질 일이 네, 전혀 없습니다. 안에 다 말, 바짝 말라있고요. 제 이름을 한 분씩 부르면서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추첨할 거고요. 총 정원 60명이 나올 수 있도록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0분 모두 추첨을 했고요 개인정보가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네, 깔끔하게 다 찢어서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인가요? 지금 우리 맛있는 맥주와 음식들을 사러 하남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코스트코. 오. 우, 떨린다 진짜로. 근데 솔직히 실감은 아직 안 나는 것 같아. 내일 거기 가야. 그렇지.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 받을 때나 돼야 좀 와. 내는 모르겠다. 고막 가자. 엄막 가자. 뭐 하세요? 이거 네 오. 지금은 내일 석들의 선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타자님이랑 네. 이 부장님이랑 엄 음, 팀장님인가? 남자 구인데요 아, 맞다. 다 한땀 한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봐요. 뾰로루 오늘 이제 간의 수공업 그리고 노동착지의 현장으 보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제 사장님 착해요 하하하하하 우리 뭘까 미뤘어요 답답했지 빨리해 <웃음> 개당 13원으로 올려줄테니까 빨리해 알았지? 응 <웃음> 고마운 친구들 너무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입니다 지금 한숨 친구들이랑 자고 그래도 마지막 준비를 위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타자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 행사장 디데이입니다. 지금 실감... 당일인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지금 추닝입고 있잖아. <웃음> 아 내가 하는 건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 그래 많은 분들 맞추서 너무 감사하고. <웃음>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행사 끝나고도 우리 모두 웃고 있길 바래볼게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어디 어디서 나지 어, 온라인 지금 네 의자 세팅 다 됐고 지금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할게 태산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의상을 갈아입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 간다 <웃음> 사장 배워야겠어. 어? 사람이 달라졌네. 사람이 달라졌네. <웃음> 나 맞아. <웃음> 심정이고 나버려나 지금 미칠 것같아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쓸때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네. 저는 2019년 한국 타자 명말 대전 토크 콘서트에 재능을 얻게 된 한국 타자네요. 10년 지기 친구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타자를 불러볼 건데 이렇게 재미없게 부르면 실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타장 한창 하면 여러분이 나와주세요. 맨날. 아, 셋, 둘, 하나. 한국타장! 아! Santa's starting in the visit. <laughs> no, he wouldn't miss it okay. In okay. this in Christmas. 있을 때면 벌써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네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제가 임종 라이브로 하는 그날까지 꼭하 <웃음> <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사랑해요 2019년 12월 24일 음, 가장 불리 <웃음>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 조금만 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힘내실 차례입니다. 왜 이렇게 살이게 힘들기만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을 뿐인걸 그럴 때마다 한 포릉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난 미래를 안 하실 것간지 않나? 우리는 뇌서 그거 바로 한국 사상 유튜브 였어 우리 사람이사지만생각리친 않고 치 않고 계속 를 받아보니 결국 오만까지고말 싶어? 저스트리친일치않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오만까지고 이지 <웃음> 않고 계속 노력하던 분이 결국 영원까지져서 이제 채 여러분께 말해주고 싶어요 Don't think just d o <웃음> 네. 흔들하게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는한미타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0년도 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미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나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 이틀 정도를 거의 뭐 기절을 해 있다가 지금 다시 좀 말끔해졌고요 또 우리 와주신 챌린이 여러분들께서 또 선물을 또 이렇게 막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아, 저는 하나 드린게 없는데, 이렇게 너무 선물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받은 선물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맛있는 고민이라는 책인데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편지도 있고, 어. 이제 직접 그리신 그리고 좀 어른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꼭 정말 제가 한번 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엽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답변으로 또 이렇게 <웃음> 저한테 직접 주셔가지고 어... 어 제가 보내드린 엽서에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세미에요 수세미 직접 만드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거지할 때 예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또 스텝으로 같이 와준 용이 형이 또뭐 이걸 또 한국타잔 2020년에 트렌드를 잘, 잘 읽어서 성공하라는 뜻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0 보내줬네요 형잘 읽을게 고마워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잠깐만 셀카 찍어놔야 돼 뜯어보겠습니다 이상의 시집입니다 우와 너무 감사해요 시집 그리고 <웃음> 귀여운 한국타전이 그려져있네요 여기 <웃음> 편지도 너무 잘 읽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선물입니다 오 헤르만헤세의 데미안 이란 책이에요 예쁜 엽서에다가 또 편지 적어주셨어요 <웃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읽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제가 책 선물 받는 거는 꼭다 읽고 후기를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물이에요 오, 목도리 직접 뜨셨다고 이걸 이건 약간 짧게 매는 게예쁠것 같아요 오. 와인색 너무 이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꼭 착샷을 또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 다음은 일기 대신 시라는 책인데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직접 시를 쓰셔, 쓰셔가지고 이렇게 시집을 작은 시집을 만드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것도 꼭꼭 제가 한번 너무너무 잘 읽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또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직접 그리신 거 같아요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직접 그리신 거 맞으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편지 너무 잘 읽고 이거 잘 간직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선물은 신이 주신 나의 최애 우주에서 최고 좋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엽서랑 선물을 주셨네요 윤동주 윤동주 시인의 시집입니다 작아서 편하게 읽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루를 잘 마무리 했을 때 찍을 수 있는 도장도 있대요 음, 아, 너무 귀여워 <웃음> 바나나 <웃음> 바나나 펜 이거 펜인데 바나나요 델몬트 바나나 펜이랑 참 잘했어요 도장도 있습니다 너무 잘 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선물이에요 아 이건 또 저의 지인분께서 네 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와줘서 너무 고마워. 찾아와 줘 가지고 디퓨저, 디퓨저예요. 디퓨저 짜잔. 안 그래도 지금 방에 디퓨저가 내가 다써 가지고 없었는데 고마워. 너무너무 잘 쓸게. 아, 이거 이렇게구나. 고마워. <웃음> 다음 은 뭔가 심상치 않은 선물이에요. 제가 라라랜드 좋아하는 거 아시고 선물해 주셨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우리 남 남성 구독자 분이셨는데 라라랜드를 재밌게 분석한 잡지래요. <웃음> 너무 재밌겠다. <웃음> 감사해요. 너무 너무 잘 읽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저희 스태프들 것까지 챙겨주셨어요. 이 핸드크림을 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너무 잘 쓸게요. 이게 큰게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웃음> 이렇게 쪽지와 핸드크림 그리고 립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고 제가 손이랑 입술 관리 잘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선물이에요 뭔가 되게 많아요 이것 라라랜드 엽서가 있어요 제가 라라랜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마라톤 때도 함께 해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라, 라라랜드 엽서랑 한 문장 읽기 1년용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써볼게요 그리고 이건 생활 철학 잡지래요 진짜 뭔지 뭔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꼭 나중에 읽고 이것도 후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물은 어, 땡땡이 이렇게 귀여운 편지와 더글라스 케네디의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읽을게요 Go on 잘 읽겠습니다 이거 안 읽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선물이에요 립밤과 오! 향수 이저 제가 이향 되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둘 어떻게 하셨지 이거 되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쓸게요 그리고 손편지까지 무료 3장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꼭잘 읽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선물입니다 디퓨저 예뻐요 안 그래도 디퓨저가 방용이랑 화장실용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용도 이제 다 썼어요 어떻게 또 아시고 이렇게 제가 화장실에 세면대 앞에 예쁘게 놔두겠습니다 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엄청 예쁜 편지도 써주셨어요 대구에서 올라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남성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와인, 와인도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너무너무 잘 마시겠습니다 제가 또 와인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또 인증을 나중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메시지도 있어요. 하,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와, 제가 이거 예전에 <웃음> 이런 거 <웃음> 받아보고 싶다고 라이브에서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피켓 만들어 주셨어요. 퐁딩 <웃음> 저스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웃음> 너무 감사. 이건 화관이네요. 서프라이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도리인가요? 책이 있어요.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 분이 쓰신 거예요. 짜잔! 너무 귀여운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지금 좀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책도 너무너무 잘 읽을게요.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까먹을 뻔했어요. 이거 맛있는 이 딸기, 이거 뭐죠? 이거 무슨 빵이라죠? 이거 너무 잘 먹을게요. 음, 맛있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와 카멜 핸드크림 세트랑 완전 귀여운 귤이랑 사과가 있거든요. 사과는 <웃음>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가 옛날에 그집들이 영상에서 복숭아 깎는 거 보고 너무 감명을 받으셨다고 영상에서 이거 사과 깎아달라고 하셨어요.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잘 안되네요. 아, 아, 죄송해요. 아, 사과는 좀더 제가 연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과를 엄청 맛있는 걸다아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배문 김에 좀다 먹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트! 어, 황금향이에요 고향이 제주도이신데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선물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항상 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정말 준비하는데 힘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행사가 잘성황리에잘 끝나가지고 너무 저도 많은 에너지를 받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진짜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는데 하, 진짜 이 사랑 제가 잊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한국타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하, 이런 모임을 더 자주자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소통하고 서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만들어 갈 테니깐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타잔 첫번째 자산 토크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두번째 세번째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감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채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발. 아 고마워요. 너무 좋아.